자, 들어가자 네 예. 예. 형님 위쪽입니다! 아, 이것들이 새꺼 만이씨야연상생겨서 옥상으로 튀어가! 예 형님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. 완벽 방수, 친환경 인증 완료. <웃음> 사마리카, 안심해라. 네, 네 누나. 아거 거기 오세요? 아예 끝. 예, 그...